모두 망가. 적군들이 붙다 장가. 실드 충전한다. 명확한 지도. 조심, 근처 적이 내렸다. <이> <이> <이> 저쪽에 전리품인 적과 조우했다. 곧 시작되었습니다. 친구들, 사탄, 실드 충전한다. 네가 킬리다야 여기, 여기, 여기, 여 여기, 경량 탄약이야. 여기, 여량여약이야 이쪽을 조사해 보자. 그기 좋아 그래. 이쪽에 적이다. k a g a w a 접촉한다 지은 다른데. 지금은 다른데. 지 다른데. 지 다른데. 지시은다다다이데지금 가미있 n e u 난다. 조준하고 있다 실드 좀 충전해야겠어. 경계 풀지 마. 성전 중이야. 와, 농도가 보전 지대로 들어왔어. 4 5 0 0 0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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량 탄약이야. 고맙다. 김배달한 분 아니야. 망치 날 쏘고 있다. 사격한다. <목소리가> 발각됐다. 공격받는 중이야. 장전 중. 24번 들 있어. 공다 밀어라 가신다. 나쁜 들 한번 해 보자. 실드 충전 중. 좋아, 튼튼이들 링 바로 옆이다. 45초 남았어. 여기 감시할게. 이 e x p e l l e 다제 pic-1개월이 Let m n down. 이게 마지막이야. 이쪽에 뭔가 좋은 게있어 몰라.